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정요가입니다 네 오늘이 7월 1일이니까 벌써 올해 절반은 지나갔고요 네 후반부가 시작되는 날이네요 여러분들은 올해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? 네 제가 처음으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것이 작년에 12월 16일이었어요 지금 6개월하고 한 절반 정도가 지났네요 네, 처음에 3개월까지는 정말 나름대로 추운 겨울에 열심히 네, 육아원에서 어, 영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하나하나 안 되면 다시 찍고 또 다시 찍고 이런 열정만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네, 동영상 편집이나 음향 이런 것들을 전혀 물론 몰랐죠 그냥 내가 15년 동안 해왔던 요가에 대해서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분들 이외에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전해 드리고 같이 어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,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정말 지난주에 구독자가 2000명이 넘으셨죠 그렇게 제가 전달해 드린 것들을 필요하신 분들이 곳곳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.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계속 구독해 주셔서 이렇게 매일 성장해 가고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네제 채널과 같이 쉬운 요가, 여러분들 꾸준히 건강을 잘 관리하시고 좀더 건강한 상태에서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민정요가입니다.